안녕하세요 피터옥스입니다. 자출사양이 적용된 q m 6 2.0 l p 모델인데요. 부족한 출력을 올리고자 입고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에 아무런 로고가 없는게 자출사양입니다. 기존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별도 EQ 설정은 조작하지 않았으며 볼륨은 10입니다. 준비한 제품은 소니 미니 앰프 XM-S400D입니다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소니 코리아를 통해 유통되는 정품입니다 자출 사양에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이며 좀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앰프 고동에 필요한 배선은 미리 제작 및 마감해 두었으며 순정 오디오 커넥터와 정확하게 맞는 커넥터를 사용해 잭 바이잭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전원은 퓨즈 홀드를 사용해 연결할 예정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디오 커넥터에 진입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부품과 트림들을 탈거합니다. 커넥터가 꽁꽁 숨어있죠? 미리 만들어둔 와이어링을 잭 바이잭으로 연결합니다. 전원을 연결 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웃음> 잘 작동하네요. 앰프는 변속기 10포트 하단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였으며 차후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타이거 역순 조립을 마치면 작업이 종료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작업 전과 동일하게 별도 익혀 설정을 하지 않았으며 볼륨은 10입니다. 미니앰프와 함께 부족한 출력을 보강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QM6 소니 미니앰프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옥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